싶다. 이 글을 쓰면서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된다. 술을 잔뜩 처먹어도 깨보면 언제나 현실은 개같다. 내가 왜 주식을 시작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이 개망난이처럼물력했는지 모르겠다. 8년 전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이나 기법 하나를 잘 만들어서 사용하면 반드시 돈 버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직장 다녀봐도 개같은 상사 눈치에 야근에한달 노예 생활에서 남는 돈그 돈으로 돈 벌어서 언제 부자되고 언제 벤츠 몰겠냐고 생각했다. 잘 나가봐야 부장 과장 달고 자식 키우고 나면 남는 돈개푼업치도 없을 거라는 것에 주식 연구에 뛰어들었다. 매매는 하지 않았고 내 기법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 기법 저 기법 적용해봤다. 처음에는 보조지표를 놓고 차트를 보며 공부를 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잘 맞는 지표를 두고 사람들이 깡통차는 게 비정상인지 아니면 hts 사용법을 잘 몰라 보조지표를 못 쓰는 건지 다바로들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실전에서 그렇게 바로 돈 2천을 쳐박아서 주식에 적용하여 써 봤는데 5일만에 1,300만원을 날렸다. 처음에는 돈 감각이 없어서 사입어머니 날린 것 마냥 충전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날로 매매를 접고 몇달 동안 기법 연구에만 매달렸다. 회사 나가는 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일할 때도 기법 생각, 밥 먹을 때도 기법 생각, 아내와의 잠자리에서마저 기법 생각이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1,300만 원은 기법이 완성되는 대로 몇 천만 원으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니까 별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거지 같은 노예 생활로 모아온 종잣돈이 사라졌는데도 난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수업료였고난 당연히 부자 될 거였으니까 그깟 1300만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일본 슈퍼 개미들이 머리가 좋아 보였고 거기서 유행하는 지표도 써보고 트레이더들이 쓰는 보조 지표도 받아서 적용하고 시스템도 해봤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게 결국은 매수매도 자리 구하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표라는 것이 결국 알고 보면 주가와 거래량에서 전부 꺼내어 응용하는 것인데 그것도 물러 나는 이것도 좋아보이고 저것도 좋아보여서 화면에 20개씩 겹쳐서 보는 날도 있었다. 그러다가 일본의 DNF라는 젊은 놈이 이격도 매매로 돈을 벌었다는 거에 욕해서 또 이격도 연구에 8개월을 쏟아부었다. 모의투자로 안전하게 했고 그렇게 모의투자로 수익을 보고 실전에 들어서면 항상 돈을 까먹었다. 그렇게 한6년 동안 9천만 원을 날린 것 같다. 야금야금 까먹고 또돈 밀어넣으면서 10만 원도 부모님 손에 쥐어드린 적이 없었다. 나는 쓰레기다. 기질내면서까지 주식할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마누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막장으로 대출까지 땡기면서 투자를 한 것이다. 특별한 기법이라도 없는 나는 한창 잘나간다는 운영자를 알게 되었고 사정사정에서 500만원을 주고 주식을 배웠다. 처음에 배울 때 전부 새로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을 요리조리 살짝살짝 살짝 바꾼 것이었다는 것을 난 눈치 못챘다 적은 돈도 아닌 500만원의 돈이었지만 그만큼 내가 절박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큰 돈을 받고 사기를 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지만 결국 내게 남은 건이평선 매매기법과 거래량 매매기법이었다. 원칙대로 매수했는데 손실이 나면 운영자는 응용을 잘해야 된다는 말로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간다. 그래도 돈이 아까워 배워서 공부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탈퇴했다. 며칠 지나고 다른 아이디 메일에 이 인간의 강의가 100만원에 판다. 150만원에 판다며 홍보글들이 날라와 있었다. 기가 막혀서 그때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의 폰번호를 찍고 운영자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없는 번호라고 한다. 스승님 스승님 하면서 투차다닌 내가 얼마나 멍청해 보이던지 마누라고 아이고 전부 패대기 치고 마흔이 넘은 나이에 스승님 부르던 게 얼마나 웃기던지 화가 나서 법률상담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상담사가 내게 말했다. 이런 건 5천만 원짜리 강의를 들었더라도 돈을 못 찾는단다. 1년 동안 이국 법률사무소에만 수십 명이 찾아오고 안타깝하곤 한다. 쪽팔렸고 바보 같단 생각에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날다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막장 인생에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다. 그래도 아직 대출받은 1억 중 6천만 원은 남아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만두자고 생각했다. 매매는 안하고 역시 방구석에서 연구만 했고 마음이 불편해서 하루에 4시간도 못 잤다. 하루 빨리 이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자는커녕 구롱통이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다. 강원랜드에서 전재산을 탕진한 거랑 나랑 다를 게 없었다. 이후 세상 모든 기법이란 기법은 다 사용하면서 매매를 진행했지만 몇 개월 지나도 답은 없었다. 참 주식이라는 알면 알수록 매수자리도 힘들고 흔드는 것도 심하게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의도에서 한 유명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공개 강연을 한다는 자리에 가서 3시간을 듣다 왔는데 말솜씨가 사랑혼을 뺄 정도로 귀에 착착 감깨는게 그것만 하면 이제 다 끝이라는 생각에 또 삶의 의지가 불타올랐다. 지나간 자료를 보여주면서 하루하루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아무리 의심해도 이건 진짜인 것 같고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다 끝나고 이제 새 삶을 살아갈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강연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핑 돌기 시작했다.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지갑을 탈탈 털어 저녁에 마누라와 아들에게 한우로 외식을 했다. 마음은 이미 워렌 머핏이 되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자리에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어째 저런 일이 있나. 신기해서 사람들이 눈이 안 팔릴 수가 없었다.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 이건 진짜 같다. HTS 그 자리에서 아이디 비번 넣고 로그인해서 회원들 매매 내역이랑 3개월 된 초급 회원들 매매일지 보여주며 수익률을 뽑아주는데 어디 안 믿을 인간이 있겠는가. 하루 매매 수익률이 40%, 50%였고 하루의 평균 수익금이 500만원씩 긁어모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3개월차 회원 수익이라고 강연하는 인간이 그때는 신으로 보이기까지 했다. 외식을 하면서 소주 세병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소주를 들이키는데 잘도 들어간다. 왕창 걸고 시장을 떠야겠다는 생각에 마누라를 붙잡고 설득했다. 1억 빚내서 남은 2천만원에 수강료 4 0 0만원만 주면 1,600만원 남는데 확실하니 조금만 보태달라고 말이다. 만약에 안되면 그땐 진짜 막노동이라도 해서 빚다 갚을거라며 각서까지 쓰고 아내에게 2천만원을 받아내었다. 마음잡고 신청해서 그렇게 교육받는데 내가 반찬 늦은 기수였는지 위에 앞서 배운 놈들이 좋지 수백명은 돼보인다 저놈들이 먼저 다 벌고 떠나기 전에 빨리 배워서 돈 쓸어모을 생각에 다시 승부욕이 불타올라 헛파가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게 계속 줄담배 피면서 매매기법들을 외우면서 공부했다. 시가, 국가, 저가, 종가를 외우면서 마디지티 마디 기준가 월고, 월저, 목표전고, 전저, 1차 목표, 2차 목표, 1차 저항, 2차 저항에 오버하는 기법까지 3개월 동안 내리 배웠다. 머리가 터지도록 어려워도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지금 내 자신에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회원들이 맨날 수익률을 올리는데 내 돈을 전원들이다 가져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시장에 돈은 많으니 나머지 돈은 다내 거라고 믿고 그렇게 2개월이 또 지나갔다. 장이 끝나면 매니저가 장을 복귀해 주면서 오늘 장은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매매 포인트 찍는데 그동안 배운 걸로 보면 분명히 매니저가 말하는 게 사기는 아니고 참 잘도 맞았다. 그런데 내가 원칙대로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저녁에 올려주는 전략 보면서 그대로 다음날 아침에 했는데 수익 나는 날이 5일 중에 하루꼴이었다. 회원들이 다 수익 내는데 나만 못 내는가 해서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모르는 거 묻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돈이 안 걸려서 또 물어보면 아직 초보라서 응용을 할줄 모른다고 했다. 무시하는 말투반 귀찮은 말투반에몰감이 들어 때려치려고도 하다가 책상 유리 밑에 끼워둔 각서를 보면서 참고 또 참고 다시 공부를 하니 마누라도 옆에서 같이 응원해 주면서 될것 같다고 기대를 하는 것이 이번엔 정말 불화가 아니라 진짜 딱한방 제대로 잡으면 그동안 날린 돈을 한 표에 복구할 거라 생각했다. 이제는 매니저가 올려주는 장중시황이나 장마간 복귀를 내가 더잘쓸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이놈이 장중에 빠지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말을 지어내는 게허히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회원들에게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는 식의 언변이 내게는 다 보이기 시작했다. 회원 중에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전화를 걸어보아 수익을 보고 있냐고 물어보니 5개월 동안 3천만원 정도 날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이 가입한 회원들 모두가 기본 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날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 전부 손실이 나고 있었고 나 또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었다. 이것도 사기구나 또 당했다는 생각에 모니터를 주먹으로 박살내버렸다.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 뼈가 같이 박살이 났다. 컴퓨터를 박살내는데 아들 녀석은 놀랬는지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더라. 나 같은 건 쓸모도 없는 짜식이라 생각이 들어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아빠 자격 남편 자격도 없는 나랑 살면 니네들까지도 힘들다며 나갔다. 집 앞에 동네 포차에 들어가서 소주나 왕창 마시고 들어오니 마누라가 울고불고 울고 난리가 났다. 아들 녀석이 말을 못한단다. 경험갔더니 놀래서 말을 못한다고 한다. 내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모니터를 박살낼 때 그렇게 된 거라며 마누라는 아들 녀석 유치원 휴학 내고 처가 집으로 떠나버렸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내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 이 주집판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사람과 연락이 끊어진 걸 이제서야 알았다. 그런데 마누라고 처갓집이고 거기서도 연락도 안 온다. 컴퓨터도 박살이 나서 PC방 가서 이래저래 보는데 숨이 잘안 쉬어지더라. 내가 갖다 바친 8년이란 시간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대본의 다른 놈들이 나 같은 개미를 꼬셔서 돈을 버는 곳이었는데 그저 새롭고 놀랍다며 눈이 헷가닥 뒤집혔던 내가 머저리이다. 마누라한테 문자 하나 남겨놓았다. 내일부터 막노동 나갈 거라고 마음 추스러지면 집에 들어오라고 말이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 집에서 보자고 했다. 불나방처럼 이리저리 대여보았고 허송세월을 산내 자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린다. 내일부터는 막노동에 나가서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련다. 내 몸이 버텨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글을 쓰고 사연을 남기면서 스스로 다짐을 해본다.